아버지가 먼저 돌아가면 외로울 고자 고자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슬플 애자 애자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면 고애자라고 합니다. 손자도 똑같아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손자는 고손이라고 하고 엄마가 없는 손자는 애손이라고 그럽니다 다 돌아가신 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실 때는 고의손이라고 그러지 절대 효자 소리가 없습니다. 요 중간에 어화하는 스님네, 서울 쪽의 스님네가 신도들을 비위 맞춘다고 행효자, 암흑의 보위 암흑의 용가하지만 은요거는 한국 불교 전통 예식에서는 그 말이 없습니다. 지금 그저 우리나라 불교의 예식은 하도 여러 사람이 한게 많아가지고, 중간에 서산대사, 서산대사가 운수단 집이라고 하는 예식책을 만드셨고, 중간에 또뭐 금산사에서 나온 재반집이라고 하는 재반문입니까? 재반문이라고 하는 예식책이 있고, 또그 1870년입니까? 운문사, 백양, 그 백양사 운문함에서 백판 오스님께서 하신 작법 구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절대 효상자 아무이라는 소리가 없고 효자 아무이라는 소리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예식을 배울 때 효자라고 불러주라는 것배우지를 못했고 고자 애자 이런 소리로 배웠는데 오늘날. 그뜻담에행 효자 아무게 보기합니다만은 요거는 예식에서는 못순되는 소니까 여러분들은 이점 분명히 가리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먼저 죽으면 외로울 고자 고자라고 그럽니다. 행 고자 아무게 보기해서 선엄부 미량 후인.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남자들은 김해 후인, 미량 후인. 경주 후인 소리를 하는데, 여자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자모 유인, 미량 박씨, 김해 김씨 하지. 요새 스님 내가 뭔 모르니까 남자들을 미량 후인, 또 김해 후인 한다고 여자들도 미량 유인, 김해 유인 소리 하는데, 요거는 모순입니다.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딱 분명히 익히실 때, 주의해서 딱 가리고 가십시오. 예. 남자들은 미량 후인 박 아무개, 김해 후인 김 아무개, 경주 후인 김 아무개 하지만은 여자분들은 유인이라는 단어를 먼저 붙입니다. 여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미량 박씨 아무개, 김해 김씨 아무개 하지 미량 유인 김해 유인 경주 유인, 이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영어는 모순입니다. 처음부터 예식을 익힐 때에 그런 걸 어른들에게 꾸지럼을못 듣던 사람들이 하면서 서울 오화중들이 신도들 비유 맞추느라고 행효자뭐 생전, 생전보양 사후행효뭐 그럽니까? 오화중들 하는 거에 가면 가진 그 비위 맞추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생전봉, 생전봉, 그, 어 저, 효행 사후 봉양이라고 그럽니까 생전 봉양 사후 효행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단어도 맞붙는데요 필요 없습니다. 예. 분명히 아버지 같으면은 고자 외로우를 고자 암우계 보기해가지고 선엄부 미량 후인 박암우계 김해 후인 박암우계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은 행애자 암우계 보기해서 고 정의 집안에도 효상자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그 스님이 얼마나 스승에게 효자 노릇을 해서 효상자라는 이름을 붙입니까 행상자라고 붙이면 되지 효라는 단어를 함부로 붙이지 마십시오 그러시고 스님 내도 이제 조금 계시다가 대교 졸업하시고 건당 입시를 하시게 되면 당호라는 걸만들게 되십니다. 어떤 예식 자리에도 상단의 부처님에게는 절대 당호를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가신 자운노스님 같은 예를 받도 자자 운자는 당호고 성할성자하고 도울우자입니까? 성우가 아마 불명이죠. 그러면 부처님에게는 절대 자운당이라는 당호를 불러서는 안됩니다. 비구, 암흑의 영가 또는 강령 존체에서 강령이라 소리해도 부처님 앞에는 당호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단에서는 절대 불명을 부르지 않고 꼭 당호를 부릅니다. 여기에서 자운노 스님 연결식 때도 와봤고 곳곳에 스님네 연결식장에 가면 예식하시는 스님네가 가르지를 못해가지고 창혼을 할 때에 무슨당 암흑의 대종사 불명까지 부릅니다만 이거는 모순된 거고 그분이 못 배운 겁니다. 연결식장에서도 절대 불명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당호를 불러서 선사 암흑에 하고 연결식장에 주의해야 될 것은, 연결식장에는 행상자 암흑의 보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대로 선사, 신원적 선사, 암흑의 영가로 해야지, 연결식장에서는 행상자 암흑의 보기, 암흑 영가 요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밖으로, 이제 신도진 집에 시달림 갈 때에, 초상치기 전까지는 절대 누구 보기 누구 영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초상칠 때까지는 어떻든 신원적, 신원적이고 남자 같으면 신원적 미량 후인 박아무개 영가고 부인 같으면 신원적 유인 암흑개지 누구 보기 누구 영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요새 늘 어떤 그 초상자리에도 가보면 은 스님네가 오셔서 위패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한데 보면은 옆에 아무데 사는 누구 누구 누구 보기 누구 영가 소리 했는데 요거는 스님네 모순입니다 절대 초상치기 전까지는 신원적 아무개지 절대 누구 보기 누구 영가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절에 스님네도 그렇습니다 초상치기 전에는 행, 상자, 누구 보기 해서는 안 됩니다 신원적 암흑의 영가입니다 초상 일단 끝나고 돌아와서 미타불공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는 누구 보기, 누구 영가가 되지만 은 5일장이 되든 7일장이 되든 초상치기 전까지는 신원적 암흑의 영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상집에 가서 시작하더라도 처음에 의뢰이 나무상주시방불법성 세 분은 딱 불러놓을 거고 신원적 암흑의 영가 세 분을 부르고 지심재청 지심재수 해놓고 천수를 치든지 경을 읽든지 하는 거지 초상집에 가가지고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보기 누구 영가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상식적으로 딱 알고 계십시오 그러시고 스님네 초상도 연결식장에서는 행상자 누구누구누구 보기가 아닙니다. 신원적 암흑의 당 대종사 영가면 대종사 강령이면 대종사 강령이고 신원적 암흑의 당 대선사 영가, 그 영가든지 강령이든지 하지 누구누구누구 보기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일단 5일장이든 3일장이든 초상치고 뒤돌아와 가지고 반혼불공부터는 상자, 누구, 누구, 누구 보기, 선, 은사, 선, 법사, 누구 영가지만은 초상치기 전에는 누구 보기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신원적, 신원적 암흑의 영가로 하는 거지. 절대 누구 보기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점 상식적으로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그러시고, 에, 세석집에 초상이 나가지고 시달림하러 가더라도 초상치기 전까지는 절대 아들 누구 딸 누구 보기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신원적입니다. 신원적. 그러니까 하루 두 번을 가든 하루 세 번을 가든 새로 갔을 때는 남무상주시방불 법성 세번딱해 놓고 신원적 아무개 영가 세번딱 불러 놓고 금강경이면 금강경 다비문답비문을 읽어 줘야지 누구 보기 누구 영가 하면안 됩니다. 이거는 몸 배운 사람이 하는 짓이지 예식을 처음부터 배운 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시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곳곳에 가면은 이 스님네, 비군인 스님네도 그렇고 난 스님네도 그렇고 초상집에 가보면은 누구 보기 누구 영가 하는 소리를 합기다만 이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절집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집안에 부처님 앞에 돌아가신 분 추원할 때는 그선 은사 선 법사 비구 아무개지 아무개 당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영단에는 그 대신 불명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선 은사 아무개 당 대화상 영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영단에는 불명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요거 딱 판에 박힌 그 규칙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고 계십시오. 그러시고 앞에 부탁드렸듯이 세속 사람 위패를 적으면서 선 자모 뭐 미량 유인 김해 유인 요거는 속인들이 웃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식한 중들 이 소리를 하게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딱 알고 계십시오. 남자들은 미량 후인 박 아무개, 김해 후인 김 아무개를 가대. 여자분들은 유인 김해 김씨, 유인 미량박씨 요렇게 되는 거지 절대 미량 유인 김해 유인 이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종단에 이게 막그저 태고종 스님 이건 조계종 스님 이건 전부 이게 그대로 흘러가 버려 가지고 전부 여자분들을 김해 유인 선자모, 김해 유인 아무개. 뭐 미량 요인 아무게 합니다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예, 그러시고 요새 그 젊은 엄마들 살인 사건 저질러 가지고 그 원결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스님네가 꼭 그걸 맡게될 겁니다. 그러는데 서울쪽에 유식한 스님네가 수자라고 그래요. 수자 영가라 그러는데 수자라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 쪽발리들이 태중아기를 물숫자 아들자 때는에미스꼬라고 불러요. 쪽발리 수자라고 적어놓은 거 그대로 갖다 놓고 수자 연가 수자 연가 하는데 태중에서 살인사건 해가지고 죽은 것도 원통한데 지앱비성 하나도 안 붙이죠. 분명히 김혜김 씨 태중아기 연가 이렇게 딱 낙태 수술을 한 연가들은 분명히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김혜 김씨 태중아기인가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엄마들이 아버지들이고 낙태수술을 한 거는 책임을 안 질려 그래요. 토막살인사건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칼기갈기 찢어죽이는 살인사건이 낙태수술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미국에서 선교회 낙태수술을 반대하는 선교회에서 이 낙태수술을 하는 장면을 참 비디오에 담았습니다. 몸뚱어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눈엄경 말씀에도 그렇지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나하고가 연이 될 영가는 먼저 영가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도 몸이 구성된 다음에 영이 들어가는 것처럼 기록된 책도 있고, 영이 들어가서 몸이 구성된 것처럼 기록된 자리가 있습니다만 은 능험경에도 보면은 영이 먼저 들어가서 몸이 구성이 됩니다 낙태 수술을 할 때에 임신한 지가 한달안 바뀌지만은 벌써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낙태 수술을 할때배 안에서 이 영이 안죽을 려고 피해 다녀요 할 것들을 피해 다녀요 그리고 이 낙태 수술은 그 아버지의 정액과 엄마의 난자가 결합된 게 엄마의 태중 태반에 붙어 있는 걸 깔라내기 때문에 이거는 갈기갈기 찢어내는 살인사건입니다. 이게 무서운 원결이 있습니다. 근데 절에 와가지고 요새는 그 엄마들이 또 스님네가 그 권해가지고 낙태수술 한 영가도 위폐해 주라고 하는데 낙태 수술한 영가는 엄마가 혼자 살짝 만들었는지 성도 없어.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딱 가려주십시오. 김혜김 씨면 김혜김 씨 태중아기 영가 또 태중아기 사위 영가라는 도매꿈으로 넘기지 말고 분명히 태중 낙태 수술한 네 사람이면 김혜김 씨 태중아기 영가 김혜김씨 태중아기 연가에서내 사람을 위패를 여러 개 해주지 절대 태중아기 4위 연간이 태중아기 3위 연간이 해서 도매꿈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태수술도 무서운 원결이 있죠. 여러분들이 들어 이야기를 듣습니까? 강원방에 계시고 이런 자리에 계시면 그런 걸 전혀 이야기도 못 듣습니다만 태중에 들어갈 때 벌써 영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이 다 뭉쳐요. 억제로 낙태 수술을 하면은 살인 사건이 등 여기에 오르 원결이 참 무서워요. 주로 엄마들이 낙태 수술을 한 뒤에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무서운 원결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참 잔인한 살인입니다. 토막 토막 살인 토막 갈기갈기 찢어죽이는 살인이 낙태 수술입니다. 이런 점은 여러분이 주의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밖에 나가서 혹 예식을 하게 되든지 어데 자리를 맡게 되면 이런 점 주의해서 가라마십시오. 낙태 수술도 무서운 원죄입니다. 그러시고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대충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예 집안 예식에는 어느 자리에서든 요령을 잡는 사람이 법주다 그럽니다. 법주, 그, 그 예식의 가장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곁에서 목탁이나 북이나 징이나 견가리 치는 사람을 바라지, 보조하는 사람을 바자, 바라지라 그러죠. 예, 법주와 바라지라는 거 분명히 아시고 해 나가는 소리에 혼자 하는 그. 홀로독자, 독소리와 울력소리가 있습니다. 예식에, 중예집안의 예식에는 독소리가 있고 울력소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가르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목탁석이든지 세송은 혼자 하는 소리니까 독소리가 되겠죠. 예불할 때 선창하시는 스님이 계향, 정향, 그 해양, 해탈향, 해탈, 지견향 광명운대 주변 그에고향시만무량불거승헌향지는까지는 홀로 독자 독소리가 되겠죠그 다음에 선창하시는 분의 지심기명례 삼계대사 사생자부 할때 대중이 뒤따라 하는 거는 요는 울력소리입니다. 울력소리. 그러시고 천수를 치게 되면은 보통 울력소리가 되지요. 그런데 보래지는 할 때에 보래지는은 독소리가 되는데. 옴 바아라믹 소리는 울력 소리입니다. 청수치기 전에 보레지는 해서 아금 일신정 직현무진신 변제삼보전 일일무술에 요까지는 혼자 소리고 그 다음에 옴 바아라믹은 곁에 대중스님이나 바라지스님네나 같이하는 울력 소리입니다. 그러시고 거불 소리도 울력 소리고 상단에 보소청지는부터 시작해서 보소청지는 소리 유치 청사는 법주의 독소리지요 법주의 혼자 소리. 예. 때 따라서는 법주가 양보해서 바라지 가운데 한 사람이 청사 나무 일신 봉천 청사는 바라지 속에 한 사람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할 때 마지막에 가서 유원하면서 요령을 딱 신호를 해주면은 곁에 바라지스님 지금부터 향화청 소리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는 신호니까 요 소리가 나서 곁에서 목탁을 치든 징을 치든지 해서 향화청 소리 하는 거는 울력 소리입니다 예. 그리고 가영은 바라지의 혼자 소리입니다 바라지의 혼자 소리 근데 어떤 데 가면은 가영하는 것까지 동달아가지고 같이 하는 스님 내가 계시지만 은 혼자 하는 소리 여럿이 같이 하는 소리를 구분을 못한 망발이 됩니다 가영은 바라지의 혼자 소리입니다 그리고 혼자지는 고아일심 김영정의 고아에는 울력 소리가 됩니다 고아에는 울력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혼자지는 진원, 혼자지는이라고 하는 네 글자는 법주가 하든지 혼자 소리로 큰절을 하지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묘보리자 성장음은 법주가 하게 돼 있는데 바라지 속에서 혼자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묘보리자 성장음은 혼자 소리고 재불자의 성경각은 울력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아금 혼자 여겨시는 혼자 소리고 자타일시 성불 또는 울력소리입니다 예식을 곁에서 거들려주든 하면서 혼자 할 소리에다 등 달아서 하는 것도 망발이고 여럿이 해야 되는 거 우두커니 써 있는 것도 망발이 됩니다 혼자 소리와 여럿이 하는 소리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식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바라지가 소, 할 소리입니다 바라지가 해야 될 자리, 바라지가 지금 나서서는 안 되는 자리 이런 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막 상중단은 순서가 천수 진 다음에 거부 하고 보소정진을 해서 유치하고 청사하고 그 다음에 맞이 올리고 는데 옛날 어른들은 사다란 일을 21번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다란 이 여령을 흔들면은 사다란 이 여령인지 보소청지는 여령인지 청사의 여령인지 구분이 안 나지만은 사다란 이 여령은 빨리 흔들어야 됩니다. 21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흔들어야 돼요. 오늘날 21번까지는 안 하더라도 상단에 사다라니는 최하7곱은 하셔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은 상단에는 21번, 중단, 신장단, 칠성각, 독성각, 나한전, 산신각 이런 데는 중단이니까 여기에는 14번입니다. 하단에 시식단에서 이게 7번씩인데, 요새는 스님들이 덮어놓고 3번으로 몰아붙이는데, 사다라니 여령을 사다라니 요령을 건드는 건지... 청사 요령을 그대로 흔드는 것이 구분이 안 나요. 사다란이 요령을 빨리 흔들어야 됩니다. 빨리 흔드는 거고 상단에는 최하 7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법력이 목탁 한번딱 쳐줘가지고 이 신도의 원이 그대로 딱 목탁 자루 놓으면서 이루어질 만한 법력이 있으면은 진언을 한 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세 번을 멋대로 하십시오.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법력이 그렇지 못하거든. 예도로는 세번 하라고 하면 세번 해야 될 거고, 일곱 번 하라는 일곱 번 해야 됩니다. 이거 안 지키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때에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앞도 뒤도 없이 그대로 예 하고 받아들였는데 여기에 내 꾀가 붙으면 안 됩니다. 특히 산간의 스님네, 눈꺼풀에 안 보이는 세계에 노력을 하시는 스님네는 예 어른들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시고 어, 옛날에는 예참은 혼자 소리였었습니다. 옛날에는 예참은 혼자 소리인데 요새는 예참이 울력소리가 돼가지고 7배씩밖에 안 합니다만 요새는 그 옛날에는 예참은 혼자 소리입니다. 예참은 혼자 소리인데 당신 제주대로 익힌 대로 절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예참, 40마지 올리는 대예참으로 20배씩, 30배씩, 내 자신도 43배짜리 대예참을 예와가지고 써먹어보지는 못했어요. 저 방에 있으면서 정초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정월 초하룻날 어른들이 미처 안 나오고 하면 시간이 기니까 천수 쳐가지고 유치 청사해서 예참을 한 43배짜리 예참을 한 2년인가 3년인가 혼자서 해봤습니다. 그때는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지겨울 것도 없고 나 혼자 시간 넉넉하고 하니까 저 방에서 43배짜리 대예참을 한 2년인가 3년인가 해봤습니다만 은 옛날에는 예참은 독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력소리가 되어 있고 그 뒤에 후렴도 울력 소리고요. 추건은 혼자 소리지요. 추건은 혼자 소리. 상단, 중단에는 딱 이렇게 천수 치고, 거불, 보소청기는 유치, 청사, 그 다음에 공양계 올리고, 사다라니 하고, 마지 올리고, 추건하고또 시간이 넉넉하면 정권하고요. 순서가 딱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하단에는 어 조금 상단 보다는 순서가 다르지만 은 거불하고 창혼하고 순서가 거불하고 창혼하고 차거하고 질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줄여서 하려고 하면 수위 앉아지는 합니다만 절집안에 시식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제사인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반이라고도 합니다. 시식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영가 청해가지고 밥을 미겨서 마지막에 내보내는 걸 시식이라고 하고 늘곧 그, 어, 여러분 들이 그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상청을 차려놓고 모시고 온 분이 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아에서는 옛날에 3년까지 상청을 해서 모셨죠. 빈소라 그러죠. 저 집에 스님네도 옛날에는 3년까지 빈소를 모셨습니다. 3년까지 빈소를 모셨습니다. 3년까지는 상준으로를 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날고 뛰는 사람은 엄마 뱃속에 떨어지면서 지금처럼 움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엄마 뱃속에 떨어져가지고 파다닥 끓이고 꿈틀꿈틀 기어다니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물인지 불인지 엎어지는 자리인지 칼인지 돌인지 모를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3년 동안은 늘 품에 품고 길러주셨다 이걸 한평생 남의 자식이니 뭐니 하면서도 그 은혜 생각 못하고 거꾸로 그 가슴에 못이나 치고 그말을 거슬리고 그 입에 한숨 흐르게 하고 그 눈에 눈물 흐르게 하던가 마지막에 아버지 어머니의 3년 동안 품에 품어주신 은혜 보답하는 기간이 옛날의 3년상입니다. 3년상 동안은 빈소 상청을 해놓고 처음 한 6개월까지는 매일 상식이라고 올리죠. 아침 기여으로 상식을 올리고 6개월이 넘어가고 나면 은초하로 보름날만 올리니까 삭망이다 그러죠. 상망 삭망. 토하로 그 보름 날만 아침 저녁으로 진지를 오는 상망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3년간 다음에 탈상을 하는데 이 3년이라고 하는 기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어머니 엄마 배 속에서 딱 떨어져가지고 내 혼자 내 모든 것 판단하기 전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품에, 품고 에품 길러주신 은혜 보답한다는 기간이 3년 사입니다. 결집안에서도 스님네가 돌아가신 후 상청을 해놓고 옛날에는 3년 상까지 상청을 했습니다. 그때 에그 예, 영단에 아침저녁으로 예, 쓸데없는 이야기하다가 예, 저 시간이 갔습니다. 나중 시간에 모시기라 다시 그 말씀드리고 할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스님 내지만 상식으로 알아야 될것 그리고 또 의식, 예식이라고 하는 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옷을 입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옷 입는 것과 같이 필수적인 예의가 결국 의식이지 고그 외에 딴 것은 없습니다. 의식을 무시하시고 또 일부러 관세하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의식을 관세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옷도 입지 말아야지, 옷도 입지 말아야 되고 스승이다 상자도 필요 없고 사형 사제도도 필요 없고 지도자다 뒤에 수학자가 이 필요가 없을 때에 의식이 필요 없는 거지 이 질서가 필요할 때는 의식이 꼭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일어나십시오.